오징어는 얼마씩이에요? 오징어 많이 방어가 나옵니다. 네, 네, 네, 번... 네. 안녕하세요. 팔새우는 얼마씩이에요? 한 대면 삼만.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인천 종합어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시장 구경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소라가 참 저렴해요 아마 연중 가장 저렴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징어도 많이 보였는데 요즘 서해에 오징어가 많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날은 조금 비싼 날이라고 하네요 한번 이제 오징어사로 산지로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고등 중에서 범고둥이라고 있어요. 요거 이제 표준명은 수랑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숙회를 하나씩 까서 먹는 것도 괜찮고요. 이제 된장국에 넣어서 먹어도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좋은 이제 돌문어가 좀 많이 보였고요. 이제 바지락도 꽤 있었는데 뭐 이제 깐 것도 있고 안깐 것도 있고 이제 크기별로 좀 가격이 아마 다를 거예요. 이건. 근데 여전히 원산지 표시가 안된 곳들이 좀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좀 시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여긴 다 수입산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전어가 나왔어요 여름 전어는 좀 이렇게 뼈가 좀 부드럽고 해서 새꼬시로 먹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로 2만원에 판매했거든요 이제 뒤에서 영상에 보시면 전어 가격이 좀 천차만별 이에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모듬회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견본을 놔둬놓고 미리 떠놓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초밥 종류 여러가지 있었고요 이제 새우가 이렇게 많이 보이죠 네, 요건 1kg. 이제 죽은 거죠. 이건 18,000원. 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산 자반. 이게 노르웨이 자반. 이렇게 원산지 표시가 좀잘 되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 중앙 통로 쪽에는 이제 원산지 표시가 좀잘 되어 있어요. 고등어도 참 많이 있죠. 네, 이제 한근이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400g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고기 할 때는 600g 하잖아요. 근데 뭐젓갈이든뭐 뭐 채소든 이런 거할 때는 이제 보통 400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도 전어가 있는데 여기는 손질비 포함해서 15,000원이에요. 가격이 좀 다르죠, 점포마다. 해산 멍게가 있었고요. 이거 이제 낙지인데 중국산 낙지로 보여요. 저 정도 양으로 판매하는 걸 보면 여기도 산근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어, 보통 이런 거 보시면 킹크랩도 이런 킹크랩 레드 설명도 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요새는 수율이 이렇게 만져 보시면 한 80% 나와요 레드는. 쪄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음. 9만원 이것도 좀 드리고 그리고 좀 저기한다 싶으면 은 이런 브라운도 네요. 괜찮은데 이런건 돼지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소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도 좋고 수율이나 뭐나 가격도 많이 싸요. 쌓여요 와, 여기 대게 같은 경우는 필요에 5만원씩 드리고 찜은 무료 예. 그리고 인천중화보시장에 어쨌든 가격이나 이런 거짓말도 안 시키고 제가 볼때 많이 싼 편이에요 시세는 항상 저렇게? 항상 이렇게 붙여놓고요 저건 제일 높은 시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시세들 뭐 4만원 이거는 시세는 다 동일해요 어딜 가시면 근데 4만원부터 있고 막 이런 거는 따로 아마 있을 거예요 무대기로 다리 절지라든가 이삐뚤처를 아, 아, 아, 아, 갖다가 이렇게 네. 모아놓고도 그거고 정상적인 물건은 다 저게 다 동일해요. 한집에서 물어보시면 열집을 가셔도 똑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가격이 고가 위주로 이제 가격이 되어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시장의 가격은 같고 좀 이제 가격이 떨어진 것들은 뭐절지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활새우 좀 가격을 물어봤어요. 근데 활새우가 이제 어, 조금 더 지나야지 많이, 많이 나오기는 하죠. 키로 28,000원이면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한참 나올 때에도 뭐 보통 3만원, 한이 정도 하더라고요. 홍어는 이렇게. 예, 삭혀있는 홍어도가한 접시에 13,000원 음. 대부분 가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가운데 통로 제이모님들은 좀 아주 적극적이세요 이렇게 판매하시려고 여기 보면 이렇게 서덜이 이제 탕용도 되어있고 그 다음에 모둠에 이렇게 썰어놓은 것도 있고요 근데 네, 이제 떠놓은 이 회들은 이제 언제 떠놓은 건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잘 보셔야지 래요네 이거는 지금 손질비 포함해서 만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값이 두배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바퀴 꼭다 돌아보시고 어,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브 억을 구매하려고 가격을 여쭤봤는데 오라기야. 키로에 3만원 얘기하는데 크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제 절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죠 한근에 12,000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깜바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다가 냉동해놨다가 또 필요할 때 꺼내서 전 같은 거 붙여서 먹을 때 아주 좋죠 근데 이제 근이라는 단위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우럭이 있었는데 우럭 크기가 좀 괜찮아 보였어요 어, 상태도 어, 좋아 보였고요 크기가 괜찮죠. 네, 우럭 가격은 동일해요. k 로야 3만원. 네, 한 마리에 550g 이상 된다고 하니까요. 사이즈는 괜찮은 크기예요. k g 만얼마지 가격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아, 그럼? 그러니까 이게 가격은 다 똑같은데, 네. 모르게 이제 큰걸 쓰는 데미냐야 작은 걸 쓰는 데미지. 왜냐면 크, 크면 클수록 단가가 세지다 보니까, 그래도 큰걸떠 해가지고 나. 아니면 아주 큰 거는 키에 3만 원. 이런 게 이제 하시다 보니까. 게 이제 키로가 좀 넘는 거예요, 이제. 키로백. 킬로백 키로백. 근데 3만 원천에 되냐, 3만 원. 네, 키로 100인데, 그냥 3만원에 주기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3만원에 흥정을 해서, 이제 매운탕 거리 다 했을거 어, 하는 걸로, 이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주방 상태를 잘 보고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제, 이렇게 큰 데들 보면 깨끗하거든요. 이제 주방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처리하는 도마가 따로, 어, 뒤에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대가리 자르고 내장 같은거 손질다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탈피기계 요새 대부분 탈피기계 업장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탈피기계로 이제 깨끗하게 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도마는 여기서 이제 포를 뜨는 도마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포 뜨고 바로 이제 옆으로 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회를 뜨는 도마에요 네, 돌돔 가격을 물어봤거든요. 좀 작은 게 있고 큰게 있는데 이제 뭐 보통 이제 커야지 맛이 좋으니까 이제 1kg 이상짜리는 킬로 13만 원 이야기를 하네요. 갑각류는 점포마다 가격이 또 동일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화로는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다고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크기에 따라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이제 그런 이제 고기 사이즈를 좀 보는 게한 가지 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손질된 거를 다 받았고요 여기 이제 여름이라 더우니까 이제 얼음까지 다 해가지고 포장을 해 주셨어요 네, 여기 처음 전어집은 키로에 2만원이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2만원짜리 있고 1 만원천원짜리 있고 만원짜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봐도 원물이나 손질이 뭐 특별하게 다르거나 이제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어, 그래서 시장 을꼭 한바퀴 다 돌아보고 결정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또 여름이라 회뜨는 도마나 칼같은거 이런거 주방도 조금 보시는것도 어,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구경을 다했고요 요즘 날씨가 엄청 덥네요 그래서 되게 뒤쪽인데 여기로 나가면 은 바로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차 비용은 이제 기본 처음에 1000원 그리고 15분당 500원씩 예, 주차요금이 나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또 봬요.